고7 곱하기 b는 음이고 네. 네. 이렇게 해서 최대공약수로 나눴더니 네. 작은 소문자 a b라고 했을 때 아, 네. 음, a 나누기 b가 11이고 네. 나머지가 6이래잖아요 아 네네 네. 그러면 일단 어... 음. 음. 지금 네. 6 곱하기 6 곱하기 A 곱하기 B가 음. A 곱하기 B잖아요. 그니까 왜요? 왜요?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음. 어, 큰 A는 네. 6 곱하기 A고 아. 큰 B는 네. 6 곱하기 B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데 아, 그러면 네. 200, 2376에서 0 0 2이두 수를 아니까 36으로 나눠주면 네. A 곱하기 피예요 네.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꼴집가두 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